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가 될것 같아요. 현강에서 하는 마지막 페이지 온라인도 많이지만 이제 집에서 10시 반까지 마무리하는 게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4강을 한 거거든? 그럼 4강 남나? 8강이니, 7강, 8강이니, 7강이 8강까지. 9강, 4강. 그치. 그러면은, 금요일날 똑같이 또 4강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금요일까지 많이 풀어보시고, 일요일날은 레벨 3에서, 레벨 3 우리가 이번에 한 번에 다 도전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레벨 3 최대한 또 해보도록 하자고. 그걸 이렇게 고정 못하나? 이걸 이렇게 딱 알바퀴? 이걸 항상 위로? 이상한 사람 또 들어왔어 스테피스트 몰라 신경 안써 자 가보자 여기 뭐니? 전웅명이 뭐니? 아우 이제 생각하면또 두실근이 이거야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코탄젠트 알파 더하기 코탄젠트 베타가 얼마란 얘기? 2고 음. 코탄젠트 알파랑 코탄젠트 베타를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 값은 얼마냐 이거야 어떡할래? 이거 뭘로 나누는게 좀더 편하지 않아? 왜? 저, 자, 얘를 뭐라고 쓸까? 일단 사인과 코사인이 막 난잡하게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을 섞어서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사인 알파 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 분의 코사인 베타가 얼마인 거야? 이하 얘는 뭐냐면 사인 알파 분의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분의 코사인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거야? 음... 게... 아, 이거 여기로 곱하고 이거 여기로 곱하면 비슷한거 하나 나오지 않아? 네. 그냥 해봐 뭘 걱정이야 그냥 해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이게 나오지? 그게 얼마야? 2야. 그러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2 e, 사인 알파 사인 베타와 같다 얘기지. 네. 그럼 이건 뭐야? 양변에 이거 곱하고 넘겨줄게. 뭐할수 있는 거다 해보는 거지. 양변에 이거 곱하고 넘겨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얼만데? 0이지? 근데 이게 뭔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니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여야 돼? 이게 0이 되려면?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봐 알파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 베타는 2분의 파이와 누구 사이에 있어? 파이 사이에 있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니까 0이고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마이너스 파이 요 사이에 있단 말이야 여기하고 여기 요 사이에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3 파이네 계속해야돼? 더 알려줘? 더 알려줘야돼? 이거 푸신 분 알파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베타지 얘들아 그럼 이거에 의해서 보면 얘는 탄젠트 알파 분의 1이고 탄젠트 베타 분의 1이 2지 네. 그러면은 이걸 넣을 수 있지 않니 알파 자리에 탄젠트 2분의 3 파이 플러스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분의 1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갖고 오면 이게 가능할 것 같다고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플러스 탄젠트 베타 분의 1이 2야. 탄젠트 베타를 k로 놓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퀄 2k지. 맞지? 곱한 거야, 그리고.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k값이 구해져요. 탄젠트 베타 값이 구해진다고 탄젠트 베타가 구해지면 사인 베타도 구해지겠지 사인 알파는 얼만데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알아듣고 있는거야? 다른 방식 있는 사람 지금 너희가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지워볼게 다른 방식으로 가보자 다른 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자 천천히 다시 이거 어렵다 꽤 걸리겠다 자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건 코탄젠트 알파 분의 1 더하기 코탄젠트 베타 분의 1이 2인 것과 코탄젠트 알파 코탄젠트 베타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거지 중간에 다른 방식 떠오르시는 분들은 언제든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 통분해보면 통분해보자 그러면 은 코탄젠트 알파 플러스 코탄젠트 베타 밑에 뭐야? 코튼, 코탄젠트 밑에. 알파 코탄젠트 베타 이거, 이거지 네. 근데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코탄젠트 알파 더하기 코탄젠트 네. 어한건 뭐 있나? 나 뭐한건이? 뭐야 배타,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래 방금 누가 아이디어를 줬어 좋아 이런 아이디어 탄젠트로 하자매 그럼 이건 탄젠트 알파 분의 1 탄젠트 베타 분의 1이니까 두근의 합인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웃음> 으이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이지 그럼 이건 뭐야 탄젠트 알파분의 1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1이 마... 으! 이, 이거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얼마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 코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베타, 아,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 사인 베타. 통분하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분의 어 똑같은 거, 어, 똑같은 거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네.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그러니까 얘가 결국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2. 코사인 베타야. 그지요? 탄젠트알파랑 베타 곱한거 구할 수 있지 않아요? 탄젠트알파랑 베타 곱한거 구할 수 있지 않아요? 탄젠트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했잖아 그게 마이너스 1 탄젠트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1 아까 <웃음>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도 마이너스 2 <웃음> 뭐랄 립이야 저... 이게 저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벨타... 그치 아 이래도 되... 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좋다 아야 이러자 아, 아 이거 지워 아이 쓰레기 아이 필요 없어 아이 쓰레기 이것도 필요 없어 아, 나 떠올랐어. 오케이. 떠올랐어. 아, 씨. 하루 종일 수업만 하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우, 내 앞에 있는 이 둘, 아우, 에이, 이거, 이거지? 그럼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만 알면 되는 거잖아. 탄젠트. 시찬이 땡큐. 얘가 뭐야?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니까. 분모가 뭐야? 1 2 분의 분자 1 3분의 마이너스 1이지 네. 맞지? 그럼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호야 결국은 어쨌든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 3분의 1이란 얘기거든? 네. 그럼 여기는 2루트 sorry 루트 10이야 네.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 없는데? <웃음> 여기가 2지? 네. 여기가 1이고 어. 미안해 알았어 어. 그럼 이게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1대 1대 루트 2 이게 나와야지 네.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와 관련이 돼있어 네.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에 있는지 봐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 2분의 파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가 마이너스야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야 탄젠트가 그럼 어디야? 여기지 여기서 쌓인 값은 양수니까 답은 4번 정리할게요 다시 미안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두군을 탄젠트 알파 분의 1 탄젠트 베타 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군의 합인 탄젠트 알파 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거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 값이 두군의 합인데 그게 2고 두군의 곱인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어서 두군의 합 자체인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2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1 이걸 알아냈어.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2니까 값은 마이너스 1 탄젠트가 1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루트 2 그럼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와 관련되어 있어 현재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2분의 3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더라 이거야 그런데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2사분면일 수밖에 없지 사인은 2사분면에서 양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와이 문제 14분 걸렸어. 우민 <웃음> 씨야 다음 거 어, 하기 싫어. 2번까지 하자 오늘. <웃음> 자 2번 나 읽어 좀 보자. 아우 어, 막또 이상한 지안 하려면. A 아래 제곱이야. A 아래 제곱. 요게 한원위에 있는건 맞지? 그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원위에 있는건 맞지 6이야, 비피는 1이야. 1. 그럼 현재 원이 있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살짝 나갔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랑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랑도 연결되어 있네. 근데 이게 또 살짝 나갔어. 그리고, 요렇게 연결되어있는데 수직 수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고 여기는 1이야 그러면 여기는 2어야돼 이각이랑 이각은 같아 그때 뭘 구해라 시댕 얘를 구해라 잠시만 선생님 생각 좀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있네. 요 길이는 7이야. 그럼 요 길이 나오네. 루트 50. 요 길이 나오네. 7루트 2. 이건 오르티 그지? 다한것 같은데? 휠이 뭐가 있을까? 사인 not sure. I'm n 어? 잘 먹은 있어, 잘 먹은 잘 먹은 있는데? 야 일단 핵심은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길이? 네. 이거만 알면 피타고라스 아니니? 네. 그러니까 결국 이길이난 안다는 건이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니? 네. 네. 그치? 네. 여기를 x도 놓고 여기 직각상각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써먹어보자 여기가 2니까 그러면 다구야이 길이 구해질거고 이 길이 구해질거고 요것만 구해질 알면 되겠네 야씨 용나 요기를 요기를 요만큼 요만큼을 알파 요만큼을 여기를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 여기 베타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알파 그럼 여기는 요기를 감마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 그러면 요 길이가 일단은 요 길이가 루트 X제곱 플러스 4고 요 길이는 7루트 2니까 요게 나오지 요 길이의 제곱이 나오겠지 뭔가가 그러면 계속 가보자 이야 역시 구할 수 있겠다 이야 머리 아프다 각을 좀 표시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걸 싹을 지우고 이만큼이 이만큼이 베타 이만큼을 알파라고 하자 여기 세타 여기도 세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세타는 요만큼이니까 7분의 1이원 따위 버려 원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탄젠트 알파는 1,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알파는 4분의 파인거 일단 알고, 탄젠트 베타는 x분의 8,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는 x분의 2. 뭔가 안 떠올라? 맨날 음, 나한테 뭐안 떠오르니 탄젠트 세타 값이 같으면 되지 탄젠트 세타는 이거에서 이거 뺀거야 이거에서 이거 뺀거라고 이걸 감마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감마라고 탄젠트 알파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값을 한 거라고 네. 그러면 1 플러스 곱한 거 7분의 1분의 더한 거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그냥 1이지 네. 탄젠트 세타가 1이야 그럼 여기로 가보자고 더한 거잖아 세타는 똑같이 탄젠트 세타는 얘에서 얘뺀 거. 베타 빼기 베타 마이너스 세타니까 1 플러스 곱한 거 x 제곱분의 16 x 분의 뺀 거잖아. 6. 아 여기 틀렸지. 여기 빼는 거야 이제. 맞지. 이거니까 1 마이너스 7분의 1이어야 되니까 8분의 6, 4분의 3. 이 값도 얼마? 4분의 3. 1 플러스 x 제곱분의 16 분의 x분의 6이 4분의 3 크로스 크로스 곱해보면 3 플러스 x 제곱분의 48이 x분의 24 양변에 x제곱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48이 24x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x는 얼마? 4 그럼 여기 3 81 플러스 9 90이 정답인 것 같아. 정리한다. 다시. 어, 알았어. 야 무슨 문제가 씨. 레벨 2두 문제에 무슨 시간을 30분을 잡아먹니. 자 돌아와. 마지막 문제 설명이야 오늘 거. 자 여기를 A 그럼 여기를 B 여기를 세타 여기를 세타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하자고 즉 세타란 베타에서 B를 뺀 것도 되고 알파에서 A를 뺀 것도 돼 근데 탄젠트 값들이 다 나와있단 말이야 탄젠트 B는 7분의 1 탄젠트 베타는 1 그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곱한 거 분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7분의 8분의 7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야. 난요 길이를 X로 놓겠어. 그래야 요 길이가 나오니까. 또 다른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A. 는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데 X분의 2 탄젠트 A는 얼마인데 아, 알파는 X분의 8 얘는 X분의 2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곱한 거 X제곱분의 16분의 뺀거 X분의 6이 돼야 되잖아 분모 분자의 X제곱을 다 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16분의 6x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48이 24x가 돼야 되니까 3으로 놔두면서 이항하면 x는 얼마? 4 시연이 정연이 유근이 잠깨라 준우도 깨고 유빈이도 깨고 다깨 그럼 여기 얼마야 3 요길이 구해야 돼 9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0 됩니다. 졸든 사람답게. 요두 문제 정리. 현재 시간 9시 40분, 9시 50분까지 10분 드릴 테니까 두 문제 정리하시는데, 위에 거는 시찬이 아이디어 굿 땡큐. 밑에 거는 날 칭찬해. 보이죠, 그래도. 3월 합평 범위에 미적분이 안들어가지 들어가지, 들어가지 좀수혈에 수요일 급수까지 범위 나왔어? 2명 나왔었요 급수까지 들어가지 응. 그거 그들 들어가? 근데 날짜가 날짜 나왔어 4월 2 그럼 4월 모풍 뭐? 4월에 2명 보겠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웃음> <웃음> <자꾸 골디른데서>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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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했다는 말은 아직까지 간문데? 그냥 4월 2일 연기? 연기. 네. 그럼 4월 모의고사는 연기했그오늘 아직 안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모의고사 있잖아 규칙이 있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 진짜요? 수능만 있어 야 너희 4월 2일 날 4월 2일 목요일 날 모의고사 하나 보고 4월 8일 수요일 날또 하나 보는 거야? 아, 진짜 <웃음> 뭐야? e come on, come 험 n c 하 m e on, come on, come on, 는거야 e on, come on, come on, c o m 야 on, come on, come on, 그 5월 말이면 진짜 괜찮지. 석가 탄신, 일 나랑, 보내야 되고 시발 어린이날도 나랑, 보내야 되고 시. 스승이나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되고 <웃음> 아, 뭐야? 자 아, 정리 아니. 다 하셨어요 기도. 아니요 하면서 또 정리하겠죠? 기대. 너 그러다가 완성한 는 만들어 버린다 공부해라. 정리하셨어요 한 마디에 다 조용해졌어. 캐티언. <웃음> 자잘 들어. 유승이랑 대현이도 잘 듣고 현재 시각 9시 46분 스승이 못나서 두 문제 못 풀었거든 금요일날 조금 더 바짝 해갖고 같이 풀어버릴게 9시 46분 10시 25분까지 NO 10시 30분까지 45분간 오늘 저랑 같이 푼 레벨2 총 3.5개죠 문항수로만 따져도 대략 20문제 가까이 될것 같아요 20문제는 안되나? 88될것 같지? 요거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미션입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10시 반에 퇴근을 올리겠습니다 퇴근 보고 퇴근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 일지에 부모님들께 퇴근 문자가 몇 시에 가니까 그 전까지는 공부하라고 얘기가 가요. 그 전에 돌아다니면 발모가지를 확 또는 등짝 스매싱 등의 문자가 가니까 괜히 돌아다니다가 좀비 취급 당하지 말고 10시 반까지 빡공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레벨 2 엔드 미적 3점 기출입니다. 다 풀지 못할 거예요. 최대한 푸세요. 레스프레 업로드 되는 것만 보고 기준 잡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올려주시고, 퇴근합니다. 퇴근이 아니라, 문제 풀러 들어갑니다. 집중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 올라온다. 오케이,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 이런 기분이 좋아요. 방송 대기 설정 1분 후.